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심동보 자유애국TV를 사랑해주신 팬 여러분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에 또 돌아왔습니다 자 심동보 제독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웃음> 죄송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이라고 예, 그 서울 선국합 초선 의원인데 야이 사람이 그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 공산화시키는 법을 만들 어, 저 제안을 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 예, 예, 예.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건데요. 아, 예, 예. 그 이거, 이게, 이게 통과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북한의 옛날에 그, 그 인민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그, 완장치가 주면 돌아다니면서, 저기, 예, 예, 예, 그, 예, 예. 갑질하고, 예, 예. 말안 되면 잡아가고. 지금 그거를 갖다가 이 대한민국 전역에 깔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우리 읍면동이 있으면, 읍면동 밑에 무슨, 무슨 분가를 만든대요. 네. 그리고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그 단지, 주택이 있으면 주택 단지, 그 밑에 무슨 무슨 분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회라는 거죠? 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건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뭐 네, 그걸 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 지역에 뭐 세금, 뭐 저기 도로, 교통, 육아, 뭐 환경, 뭐 등등등 그런 거를 전부 다 거기서 다이 어 법을 바꾸고 하는 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주민자치위원회한테 뭘 줘야 된다?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된다 그런 걸로 음. 안 들었습니다 근데 꽃발이를 그 웃긴... 지난 1일 29일 날하으로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웃기는 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 주민자치위원회 누가 할 건데 어떻게 뽑을 건데 음. 추천으로 그러면 그 운동권 애들 다 저기 운동권 자녀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교조 뭐또예예뭐 예, 예, 예, 뭐뭐 그런 사람들 예 그런데 이제 웃기는 건요 웃기는 건 거는... 시험 안친다면서 공부는... 시험 시험 없어요 운동 시험, 운동 시험 절차도. 제 필요 없다면서. 시험 없어요. 시험 완전히 없고. 그, 시험 아, 없고 아, 지방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시험 안 치고. 그리고 그거 하면 지금 1년에 예. 지금 전국에 3,490여 개은면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예. 그 은명동당 한 5억 이상 들어간답니다. 예, 5억 이상, 그러니까 5, 5억 예, 5억까지. 5억지뭐 그거 가지고 뭐. 이제 거기 있는 삼국 직원들, 예. 그러니까 뭐 자파 출신들, 예. 시험도 안 치고 들어간 사람들, 예. 뭐저 물급치고 말이죠. 예, 예. 완전히 그냥 그 논하는 거죠 네 음. 그러면 그 사람이 뭐하겠니면그 월급 받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면 은 이제 선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없어지는 겁니다 투표가 그냥... 무슨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웃음> 야...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도저히 안되니까 이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음면동 밑에다가 합법적으로 자기 편들 깔아놓고 월급 주면서 이제 선거운동하러 다니는데 얘들이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은 월급을 누구한테 받아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국민의 혈세를 월급을 받아요 그리고 음. 이제 또그 지역의 기업체들한테 후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저기 뭐 국가의 재산이라든지 아니면 시나 구청에 재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 구, 군청이나 이런데 그렇죠. 음. 재산을 자기들이 임대를 받아 가지고 마음대로 또 불화하고 임대사업하고 혹은 매각을 하고 그게 임... 정부 예산을 갖다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다 알고 빼먹는다는 거죠. 그게... <웃음> 주민 자치 기본법에 의한 예 생긴 주민 총회와 주민 자치에예 그게 또사무계 있단 말이죠. 예. 운영하는 예 거기에다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예 지원을 뭐~ 이런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예 국가 재산에 대한 매각 우선금까지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완전히 무슨 <웃음> 야 아니, 아니 그러면 조폭보다 나아 조폭은 경찰이 경찰 도망 다니잖아요 경찰한테 안 잡히려고 근데 예, 야 전이 이거는 전이 완전 깡패지 아니. 그러고 지역에 무슨 사실 삼성 반도체가 있으면 가가지고 환경이어더니 졌더니 하면서 막 협박하고 해가지고 영업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내돈좀 내라고 그래가 돈 뜯을 거 아닙니까 아. 예, 그 옛날에 원... 우리 좌파들이 저기 저 삼성 이건희 회장 뭐팔 비트 보 해가지고 그뭐 좌파 단체들이 뭐한8천억인가 받아간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완전 저... 생양아치 시설 하는 거는 생양아치 시설 그정부이 지금 저 문제 인정권이 4년이 넘었는데 예예. 완전히 이제 그저 저... 그 지금 끝이지 않습니까? 뭐저한 10개월 지나면은 저 대선 이 있잖아요. 예예. 정권이 뭐 교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고 대선 후보들도 예. 지금 난립을 해가지고 매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예. 이런 상황인데 예. 마지막 뭐락발을 하는 거요 마지막 발락이죠 왜냐하면 지금 국가보안법도 지금 없애겠다고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이 또 지금 국회에 아, 올렸습니다 참. 근데 왜 걔들이 그러냐면 지금 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개, 이 문재인 정권이 여적죄로 처벌당할 것 같거든요 여적죄로 아, 여적죄로 이번에 또 대북 전단 금지법. 예, 네, 박상학 대표가 여적제로 박상, 그 어, 그 신고를 했던 발언을 했습니다. 예, 예. 대표가 여적제로 예. 최대집 전 의사, 대한 의사협회장 예, 예. 같이 그, 그 보도도 됐더라고요. 예, 예. 그 그, 대검에 여적제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그 예. 고발을, 예, 고발을 하면, 하니까 어찌됩니까? 그 뒤에 미국이 있고 미국이, 야, 너 법대로 법을 제대로 집행해야지 압력이 들어오면 어찌됩니까? 네. 조금 더 이제 그 여론이 안 좋아지고 하면은 여적제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요. 그러면 현역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이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내 손에 의해 가지고 여적죄로 처형이 당했다 그래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저거는 정당이 없어지는 건 물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몇 십만 명이 될지 는 모르지만 전부 다체포령이 떨어지는거죠 네. <웃음> 북한, 북한 이중대가 되니까 아이고. 그렇게 그렇게 어, 그, 그러,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웃음> 되니까는 얘들이 겁을 먹고서 지금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런가요? 국가보안법 없애자고 지금 이 법안도 냈고 그러고 선거에서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으면은 이 선거 이 조작도 안 되거든요. 조작 선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이 이 뭡니까 이지방자 기본 주민자치 기본법이란 걸 통과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하겠다. 아 지금 그아입니까 그리고 지금 뭐가 있냐? 또그 <웃음> 얘들 그 저기 제동님 핸드폰 번호, 주민번호, 개인 신상 자료 그다 요청하 요청하면 제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상 정보 그러니까 뭐 범죄 행력 조회까지. 네. 그러면 그거는 권한이, 얘들... 권한이 있다는 거그 가지고 얘들이뭐 하겠습니까 지금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이런 권한이 없대요 대통령도 권한하고 <웃음> 경찰도 저기 수사를 하려고 하면 법원에 딱그 영장 청구해 가지고 이거 봤는데 얘들은 영장 청구도 없이 그냥 그냥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제하는 법안이 주민자치기본법인데 그러되면뭐그 지역에 있는 우파 사람들 그거 정보 빼 가지고 어디 누구한테 주겠어요 어디 뭐저 뭐 살인 청법자들 저기 뭐 북한이나 혹은 뭐 저기 만주 저, 저 조, 저기 저 중국에 들어온 애들한테 주고 야그 사람 해고재라 그래 안 하겠습니까 정말 큰 일이네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제가 저 이거 뭐 세세하게 예. 오늘 말이죠 조선일보 32면인데요 예, 32면에 전민강호가 나왔습니다. 예. 주민자치 어, 기본법 공산의 길목에 대한 지상 측문에 예. 해가지고. 8가지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예. 국민들이 어, 의문을 가질 만한 사안에 대해서 예. 예, 세부적으로 이게 지금 그 설명이 돼 있어요. 예예. 그리고 여기까지도 더 필요하면은 여기 저이희천 교수 아시죠? 예예. 예, 저도 좀잘 아는데 또이희천 이 교수 이 강의를 제가 한 2주 됐나? 예. 직접 그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책도 가지고 있어요. 예. 주민자치기본 공산회의 길목, 예예. 사회주, 이래가지고, 예예.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 이 책을 보면은, 어, 아주 쉽게, 음, 예. 어 거의 개조식에 가깝게, 요약, 요약해서, 그, 설명이 되어 있죠. 라고. 요 그걸 더 필요하면 이 책을, 저, 보시면 되고. 그데 하여튼, 여기서 제일 주목할 거는요. 북한이 그6 2 남침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서 그 점령 지역 있잖아요 서울시를 포함해서 예, 그지, 그지, 예. 거기에 이저 인민위원회라는 거를 읍면동에 예예. 읍면동 단위에 예예. 설치를 했어요 근데 해 가지고 이그 인민위원회에서 뭘 했느냐 하면은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못사는 사람 예예. 그리고 그잘 사는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의식을 가진 예예. 이 사람들을 전부 포섭해 가지고 그, 게 소위 자액 세력들을 끌어들여 활용한 거요. 그래, 완장, 완장 채주고 뭐. 그래, 그 사람들이 저 북한군이야? 예. 우리가 명지에 그, 그, 주민들 그걸 세심 모르지 않습니까? 그 예, 예. 근데 그 저희 주민 중에, 예. 불, 평불만 분자들, 자액 세력들을인민위원에다 예. 예. 끌어들여가지고, 예. 물어보는 거죠. 누, 가 지금, 예. 우리, 저, 북한군에 협조를 안 하느냐? 예, 예. 누구를 처행해야 되느냐, 예. 이걸 식별해가지고, 예예. 그 사람들 시키는 대로 다 처행했다는 겁니다. 그런... 그래가지고, 어, 6.25 전쟁 때 우리 국군 예. 저 전사자가요, 예. 한 15만여 명이 된, 됩니다. 예예. 15. 예예. 근데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예. 인민위원회에서 처행된 예. 민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그, 그, 이런 신상 정보를 빼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중국인들이 11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안에는 범죄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애들한테 어돈 주고 살인 청부 이런 걸 하겠지? 그럼 우익인사들 어느 순간 출퇴근 하다가 그냥 어 사라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저성 대표님이나. 예. 어저 같은 경우는. 예. 이런 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죠. 바로 뭐 암살이로. 바로 이르지. 그 주민자치위원회 이거 저 생기면은. 예. 바로 쟤들은 그냥 그거 되겠네. 암살이로죠. 제거 대상인데. 그죠. 아니, 그러니까. 아그 아니 <웃음> 뿐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게 잠, 또. 참 그, 무시무시한 거군요. 예. 네, 또, 또 뭐가 문제가 있냐고. 세상이 뭐. 그렇게 돌아가야 <웃음> 자. 만약에 여기에 제가 그 예를 들어 영등포에 제가 집, 집이 있어요. 그리고 원래 주소지는 영등포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세종시에 가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세종시 주민도 되고 영등포의 주민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예. 세종시의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저를 또 오라 가라 하고 뭐 어,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자료 내나라 얘가 다 보고 영등포는 영등포대로 주민자치 위원회에서 뭐 국민을 이중으로 감시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라는 거는 우리 국민이 아니고 거기에 외국인 살면 외국인도 주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도 주민자치, 그 추천받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 이슬람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저 교회 다 없애버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 그래 게 그렇게 된게 결국은 저, 조지 오웰의 1984? 예, 예. 그 소설 있지 않습니까? 음, 예. 동물농장이. 이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장 말해 그냥 공포정치에. 공포정치죠. 국민들이 그냥 그 자유는 뭐고 그냥 완전히 노예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아니, 그래고, 진짜. 그게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노예법이네. 그거 국민노예법이야. <웃음> 아, 이거, 이거 딱좋네 주민자치기본법은 국민노예법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뭐합니까? 기업들한테 삥 뜯어가지고, 그, 뭐, 저기, 예, 예산 또 받아내고, 그 후원받고, 정부 예산으로 월급은 받고, 오나스는 누구한테 받아요? 뭐, 삼성이나 이런 기업체들, 지역의 기업체들 협박해가지고 돈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이 정권이, 네. 양아치 같은, 네. 도적 집단에게 예. 3,490여 개 은맹동 예. 자치권을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걸 모두 예. 예산도 지원하고, 거기 삼국지원도 채용하고, 국가 예산 다 그걸 공급, 월급 주고 예. 아, 지금 우리나라가 지나칠 정도로 주민자치제도가, 예. 지방자치제도가 지금 뿌리를 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왜이거를 또해 그럼 부청장이 필요 가 없어요. 낭비적, 낭비행정이 네. 있을 수 있습니까? 부청장 필요 없어지고, 그, 저기, 시장 필요 없어지고, 국회의원 필요 없어지고. 아니, 부청장, 아니, 대통령도 없는 권한을, 예. 신상정보, 예. 어? 신상정보를 수집할 권한까지 가진다는데, 예. 그럼 아니, 뭐, 구청장보다 힘이 더 세네, 실질적으로. 대통령보다 힘더 세죠. 아니, 그 일반 국민들이, 주민들이, 예. 구청장 또는 자기 동장, 뭐, 업장 말이야. 예. 면장부 눈치 보겠습니까? 예. 그주민자치회그 삼국 직원들 눈치를 도봐야죠. 왜? 아니 그, 예.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예. 내선상정보를다 알고 있으니까. 예. 아니, 그래가 제가 제가 이거를 <웃음> 우리가 몇주 전에 벌써 방송을 한 예. 서너, 서너, 서너 차례 했습니다. 서너, 무시한 서너, 법입니다. 서너 차례 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웃음>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 만나면은 이런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하고 책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저기, 관심이 없어요. 평화. 아, 근데 국민의, 뭐, 회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랬죠? 제가, 그. 아, 이 사람들은 말이지, 뭐, 당권이나 대권에 막 관심이 있지, 아무것도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예. 이런 심각한 문제가 되도 됐는데, 예. 여기에서 뭐, 성명 하나 놓은 걸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몰라, 내는데 제가 못 본지 모르겠는데, 예. 제 기억은 없어요. 예. 아니, 그, 야. 제가 그 시민단체들, 그, 이, 뭐, 갈 때마다,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은 이건 사람 새끼들 아니다 왜 북한의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고 하면은 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저기 말을 안 하는데 그러고 제주 4.3 사건은 공산 폭동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대 그러면 뭐야 국민의힘의 정치인들 은이 새끼들은 기생충 새끼들 아 기생충 그리고 그 5.18 민주화 운동 그 예. 그이 이제 가서 국민의힘 뭐 특히 예. 소선의원들이 대거 가가지고, 예. 지난주 뭐요 뭐, 여비를 막 정성스럽게 쌓는이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예. 물론 음. 5.18 민주화운동이 내일이죠. 예. 어, 민주화운동의 그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규정하기로는 불의의 예. 한거한 예. 그 용기 있는 예. 행동,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예.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 살인, 파괴, 예. 방화, 약탈, 약탈, 예. 총기, 그다음 총기 탈취, 탈취, 뭐 TNT 폭탄 탈취, 장갑차 그러니까 탈취 등등을 동반한 예. 그 폭력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렇잖아요. 그니까 예. 무고한 시민들이 시민군이 탈취한 총기에서 그때 예. 그 칼빈총, 예. 그때 국군은 M1 총이 그저모병하기거든요 예. 그런데 칼빈총에 죽은 사람 그렇게 많은데. 예. 그거를 정당할 수는 네. 없는 거예요 조직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라 이거야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그 맹단이 있잖아요 네. 한들어가 알기로는 이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한 네. 7천여 명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맹당공개를 그 안하고 있지않습니까그 네. 맹당공개를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민주화운동에 네. 맹예로운 운동을 하신 분들이 맹당공개를 하도록 국민에 의해서 추장도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도대체 이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광주 가서 월별 묘지, 그 묘비를 닦는 그 굉장히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게 그분들이 국민의 민심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 그거를 통해서 특히 광주 호남 지역 유권자들 표를 얼마나 얻을 수 있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됩다 왜냐하면 정정당당하게 호남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주장할수 있어야죠. 제가 저는요 우리 자손으로 올라가면 은요 예. 군산 있죠 그게 예. 청송 심씨가 엄청 많이 살아요 예. 그럼 매년 그 군산에 가서 우리가 승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큰 그 종이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고남 예. 영남이 어디 있습니까 예예. 저는 진짜 지역감정이 굉장히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남을 그렇게 해모하고 예예. 한다고 해서. 정정당당하게 비판할 걸 못한다. 예. 이거는 아주 비굴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아, 그리고 지금... 나라를 막그 나... 나라 으로떨어 떠드는 <웃음> 것이고 예. 결국 호남 분들한테도요, 그못리지을하는 거예요. 아, 그죠. 아, 그거 네? 그리고 지금 호남 분들이 그런 걸 원합니까? 아, 이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해줘야지. 당연하죠. 아니, 우리도 반성하자, 고치자 하, 하지. 아, 시민군에 의해서 호남 무한 시민들이 음. 시민군에 설치한 칼빈 초총에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규명할 생각도 안 해. 예. 전부 그냥 진압군 국군들 탓이라 예.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이정저하게 규명을 하고 예. 그다음에 월팔 정신을 키르 그럼 키려야 된다는 거죠. 예.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요저저 월팔 거기 가서 기념식에 참석하고 하는 거요. 저는 예.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 유공자 민간 공개 요구를 하고 무관 시민들에 대해서 그 폭력 그저 살인 방아, 예. 파괴, 예. 총기 살 이런 그 행위를 동반한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요 예. 그정당될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냥 무조건 가서 잘, 뭐 잘못했다는 그런 거막 지난번에 김용인 대표인가 예. 아저저 저, 비상대책위원장 예. 예. 예. 국민의. 가서 무릎 꿇고 신용하고 말이죠. 노망나야지, 노망난 거야. 참, 그, 저, 그런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 정치 지도자인가. 예. 예? 그리고 그런 사람이 무슨, 뭐, 대권 후보를 자기가 또 다시, 저, 내년 대선에, 그, 그걸, 팀 예. 메이커를 할것 같이 예. 계속 지금 명기를 피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또 거기 또비 맞추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냥. 예. 아니 그래, 그러니까, 그 뭐, 국민의힘은 이거는 정당도 아니고 이거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정말 기생충 같은. 그데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그올 예. 그 뉴스에도 예. 5.8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 미화해서 한마디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윤석열이 대권 1, 2를 달리는데 예. 여론조사 결과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 기회주의적으로 위선적으로 예. 행동하면 안 돼요. 예. 그 대통령 자기 없어. 예. 잘못하거나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이 무슨, 아무, 그게 전부 다 어떻게 올팔 정신이냐고. 음. 올팔 정신에, 어? 무장 폭력이 예. 어떻게 정당화될 예.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올팔 정신은 그 당시에 독재 정권의 압제에 예. 용기있게 한강한 그 정신이란 말이에요. 예. 아, 그거는 당연히 높이 사야죠. 예. 예. 그때 제가 해군 대위였는데 예. 그 제가 모시던 한국함대 사령관님께서 예. 지금 보훈처장이죠. 우노처장으로 하루 전날 연락하고 다음 날 취임했다니까요. 제가 한한 예. 달을 그 국가보훈처에서 예. 비서실장 겸 수행비서를 했어요. 해군 예. 대위가 그래서 그때 5.18 사건에 예. 비상겸 하에 예. 화요일 목요일 날 비상국민회의가 열렸어요. 예. 비상국민회 맨날 그 수행회에 가가지고. 그 수행, 그, 저, 수행원들 대기하는 방이 있어요. 예. 근데 국무회의 그 내용이, 예. 수행원들 방에도 스피커로 다 불려요. 예. 그래서 그, 그, 5.18, 그, 사, 그래, 그 실상을요. 저는 실시간 로 아, 알았다니까요. 예예.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용기 있는 단 거라는 거는 이제 주장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그 음. 과정에, 정말 그, 네. 있을 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네. 폭력행위가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폭우할수 있어야 되니다 그죠. 되니까. 그리고 정남대 그 학생들이 그돌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경찰 차 불태우고, 그래가지고 경찰 가지고 치안이 안 되니까 군대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저, 예. 일각의 보수층에서 예. 북한군이 뭐 개입했다, 예. 뭐 이런, 뭐 그런 주장이 있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어, 솔직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예예. 예. 예. 하지만은 너무 그게 저그저저뭐 <웃음> 사십사 개인가 저뭐파출소 이런 거막예 무기 거막 예. 하, 한참에 그냥 동시에 탈렸죠 같이 당하고 예. 뭐그는거 등다 그다음에 아시아 자동차인가요? 예. 장갑차도 탈치 당하고, 트코타 탈치 당 수백 대 차량이 군용 예. 차량이 탈치 당하고 예. 예. 그다음에 그저 톨게이트에서 예. 그 육군 그저뭐어뭐 어? 사단 이십사 예. 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동하는, 또, 집차 포함해서, 뭐, 수습제 탈취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에 대해서 시민군이 그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하지만은, 저는, 그 당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그, 예. 비상국무회에 수행에 가서, 예, 예. 실시간으로 제가, 저, 들은, 그것에 의하면은, 예. 북한군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한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거 규명할 거 규명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뭐 그것도 이제 안에 여기 있는 자생적 뭐그 간첩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그죠 왜냐면 저기 1948년도 6월, 어 1948년 6월 10일날, 아 저기 그 10월 달에 대구 폭동, 대구 폭동 그것도 다 공산주의자들이 선전, 선동하고, 뭐, 시체 파리하고 했 건데, 그 패턴을 보면은, 이, 저, 5.18 때, 이, 이 패턴들하고 똑같은 패턴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제주 사상 그 사건 때도 공산, 공산주의자들이 경찰 죽이고, 경찰복장 뺏어입고 시민들 학살하고 했는데, 지금 보상을, 그 피해자들을 보상해주는 건뭐 상관이 없는데, 그게 학살자들을 또 보상을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구분해야죠. 그것도 구분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구분을. 아니, 그, 제주 4.3 사태 때. 예. 민간인들이, 무거한 민간인들이 회생된 분이 있잖아요. 아, 당연히 국가가 보상하고, 명예 회복시키고. 예. 예. 그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기, 그분들 시청 기, 기해야 되는 거고. 예. 예, 하지만 그분들을 살해한 사람들 있잖아요, 살해한 예. 사람들. 북한 그, 남노당. 남로당 후손들, 남노당남로당남당이 그, 제주지부. 예, 예 그막그이 쭉쭉 나오잖아요. 예. 뭐 그분들의 그 만행에 대해서는요. 예. 아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그 기를 수 있어요? 예. 예. 이 대한민국이 제정신이라면은, 예. 아 그럼도 그분해야죠. 예. 광주사태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 하여튼 오늘 뭐, 뭐 하여튼, 예. 예. 주민자치 기본법에 예. 주민자치 기본법 이 통과되면요, 이제 뭐 모든 거다 끝나는 거니까 마지막이다 예. 그리고 그래. 이게 한 마디 더 하겠는데요. 이게 네. 저2 5 전쟁 때 북한이 신공해가지고 점령지에 그 인민의를 구성했는데, 그래가 무고한 양민들 학살하고 한게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리고 우리 저 자액식들 포섭해가지고 그 예. 사람도 시키가지고 예. 그 노무현 대통령 있잖아요. 예예. 그 장인어른. 예. 그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대선 경선 때도, 아, 예. 토론 때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예. 그 질문 받고, 아 그러면 뭐 사랑한 아내와도 헤어지란 말입니까? 아, 이 말해가지고 예. 그 사실은. 그모면을한 이래가 유명하잖아요. 예. 근데 노면 장인이그 경남 창원 진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예, 예, 예. 살았대요. 아. 거기에서 이자익 체력이야. 예. 그래가지고 어 인민위원회에 예. 보습이 돼가지고 좌익 아. 이웃 사람들 그 밀고를 해가지고 예. 눈도 제대로 안 보이는 분이 뭐 손도 만지가면서 손이 아주 고운 사람 아.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그 해서 그 꽤 많은 사람, 뭐 예. 10명 이상이 하여튼 치행됐답니다. 그 아. 근데 그 이야기를, 저, 노무현 대통령 출마했을 때, 예. 그 TV 토론에서, 예. 그 상대 후보가 질문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렇게, 어, 사랑하는 아내하고, 그럼 뭐헤어지나 말입니까? 뭐 이런 소리를 해서 이제 모민한 그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예.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예. 그 제가 알기로는 노무현 그 장인 그 집안이, 6.25 전쟁이 끝나고는 그 동네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어, 자기 동네 사람들 죽인 장군이라는데 손가락질 아, 예. 받는 사람. 그래서, 경남 그 진영, 예. 김해읍 진영, 예. 그, 그, 봉화 마을로, 예. 그, 주지를 생각... 옮겼다. 아... 이게 정통한 설이에요. 아... 예. 그, 아니, 아무튼 간에 지금 뭐, 이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가 되면은 뭐, 대한민국 끝납니다. 끝나는데, 그만큼 무서운 분이.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의 힘에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몇 면을 까보면은 과거에 학생운동을 그, 저기, 그 했던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중국의 정치 자금으로부터 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면 표가 안 된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음.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은, 아, 그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표가 안 된다고,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은 북한은 헌법상 우리나라고 헌법상 북한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런데 북한 주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개자식들이 선거 때 여기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아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빨간 거짓말이고 사기, 사기라는 거죠. 그런 거를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아 뭐뭐또문재인이 아니면 되지 야 국민의힘, 국민의힘 하는데 국민 여러분 쓰레기통을 엎으면요. 거기서 나오는 건 쓰레기, 쓰레기입니다. 아, 그게 국민들께서 예. 이 국민의힘이 안 변하면은 예. 국민의힘에 그냥 당원으로 가입해 가지고 뭐 권리당원 이런 게 있다면 있다면요 예. 국민의힘을 아예 그냥 딱 통째로 바꿔 버려야 돼. 지금 저, 저 이제 예. 제가 보니까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뭐 예. 문제 투성이지만은 예. 위선 집단으로 저는 보는데 예. 뭐 국민의힘은 또 못지 않다는 거죠. 아니, 이거 이중대, 이중대. 네. 북한 이중대, 중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여튼. 뭐. <웃음> 문재인 이중대,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저, 뭐, 선거도 이제 한 1년도 안 남았는데, 예. 국민들이 또, 각성하시가지고, 예. 올바른 판단을 하시고, 예. 필요하면 동참하시가지고, 예. 나라를 구하는데, 예, 앞장서야 안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예, 국민 여러분, 예. 좀 제대로 정신, 제대로 박힌 정신, 좀 그런 정당을 좀 선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저 예. 글로벌 디펜스 뉴스하고 예, 예. 또 제가 하는 신동보 자유 외국 TV도 좀 구독도 해 주시고 <웃음> 구독. 좀 많이 좀 어, 애용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 예, 예. 다음 시간에 또 고생하셨습니다. 예.